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돈을 갚느라 고생고생해서 거의 해결했는데 통장에는 돈한푼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돈을 모아보자 결심을 하고서 매일매일 만원이라도 모아서 목돈이라도 만들어 보고자 빈병이나 종이 박스를 모았습니다. 아 개월 동안 모은 돈이 거금 298만원이나 됩니다. 와이프가 그동안 고생했다며 2만원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매 인생에서 한푼두푼 푼 모아서 거금을 쥐어보기는 처음입니다. 물론 사업하면서 억 단위로 거래는 해보았지만 스스로 모아서 손에 쥔 목돈이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시간을 만끽하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와이프와 고민하다가 딱히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번 해보자 생각했지요. 그렇게 와이프와 합의하고 주식투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게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제 친구가 마침 증권사에서 근무하니 전화를 걸어봅니다. 친구야 형님이 돈이 3천만냥 생겼는데 종목 하나 추천해주라. 친구사이에 자존심이 있어서 300만원이라고 말을 못하고 3천만원이라고 뻥을 좀 쳤습니다. 대우증권사라고 하네요. 목표기간 3개월이랍니다. 그 당시 대우증권이 13,000원 전후 이었습니다. 목표가가 16,000원이라고 하네요. 친구와 통화 후 전화를 끊고 또 다른 절친에게 전화해서 종목 좀 추천하라니 대동기어 사라고 하네요. 목표기간과 수익은 3개월에 곱하기 3이라네요. 저와 와이프는 멘붕이 왔습니다. 돈을 이렇게 쉽게 3개월에 세배로 불리면 어느 누가 고생해서 돈버나요 헐. 이 친구의 말을 터무니없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나와 같이 지방대 경영학과 나와서 명문대 석사과정 이수 후 여의도 선물회사 근무하니 신빙성이 없다고 할수 없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모은 피같은 300만원을 마냥 지르자니 고민이 됩니다. 우리 와이프는 삼성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대우증권 대동기어 고민해서 내린 나의 선택은 대동기어였습니다. 3개월에 세배라는데 와이프와 합의 후 바로 증권계절을 개설하고 바로 대동기업를 내수하였습니다. 대동기업 1900원에 275주 정도 며칠 동안 약간의 등락이 있었고 5일째부턴가 연속 3일간 상한가입니다. 300만원이 450만원이 되는 것이 9일만에 일어났습니다. 돈 버는 게 가장 쉽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의도 친구에게 전화해 형님이 1500만원 묵었는데 우째야 되냐 자존심 상 뻥을 좀 칩니다 열 뻗쳐서 야 인마 묵었으모 죽이 되든 발이 되든 알아서 하라네요 맞는 이야기라 인정하고서 그라모 또 묻어놓고 살만한 게 없냐고 물어보니 이건 산업 매수하라고 합니다 왜 사야 되냐고 물으니 야 인마 하면서 설명하여 줍니다 솔로몬에 천만 그루 심었는데 100달러만 해도 18년 지나면 일조인데 무한정 해년마다 체벌하면 주식이 오르겠냐 내리겠냐고 반문합니다. 약 80년 체벌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대박주가 분명합니다. 이제 좋은 주식을 알았으니 혼자만 먹으면 천벌 받을 줄 알고 돈 많은 처형 꼬셔서 함께 매수하게 만들고 노후에 원금만 주라며 힘내하면서 와이프한테도 천주식이나 화끈한 처형입니다. 대동기어는 21일 만에 세배약 33,000원 전후 처음 산 주식이었는데 너무 아까웠습니다. 겨우 300만원 세배인데 너무 적게 투자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때부터 주식 투자의 환상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재미없는 사업은 뒷방으로 약간 물리고 주식의 세계에 온몸을 솟아 넣었습니다. 노트북도 장만하고 본격적인 주식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와이프의 반대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부부가 세트로 주식 중독이 되어버렸네요. 매일매일 스켈스윙을 반복합니다. 손가락 실수로 손실도 보았고 노트북 활용 기술도 익히고 점진적으로 실력은 향상되었습니다. 2007년 2월경 통장 잔고가 36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린지 실력인지는 이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 이후 보름 동안 이유 없이 2천만원 가까이 손실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와이브로 종목으로 매매를 하였는데, 굳이 원인이라면 와이브로가 상승하면 이익을 보았고, 하락 시에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3월 초, 잠시 정신이 제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바둑을 두면 18에서 19단이라는 급수가 있는데, 2007년 3월경이 약 12급 수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와서 생각해보면 한심하고 개구리 올챙이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양의기양양함, 자뻑 상태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옆에서 지켜보니 내가 자뻑인지 알면서도 믿고 기다려주더군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초심자들이 빠지기 쉬운 물귀신이 이때 제게도 나타납니다. 처형하고 친한 형님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2007년 4월경 마치 주식 전문가라도 되는 양 종목을 추천해서 오리엔탈 전공 9,000원 정도에 사게 만들었습니다. 처형은 9,000원 사서 18,800원에 고스란히 따을드신후 원금은 빼고 딴 돈으로만 현재까지 재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친한 형은 8,500원에 2000주 사서 15,000원에 추가 매입 후 다시 18,000원에 추가 매입하였고 19,800원의 스탁론 대출로 추가 매입을 하더군요. 아이구야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식이 매일 올라가니 돈이 하루에 수천씩 불어나고 정신줄 놓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대박 또한 사람은 여기에서도 돈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극명히 갈립니다. 처형은 주식 따위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내 복만큼만 먹자는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형처럼 누구나 존경하는 분이 주위에 있지요. 2007년은 대세 상승장이라 주식만 했으면 전부 전문가였습니다. 너도 나도 수익이었거든요. 다들 지금만 같으면 현업 포기하고 모두 전업해도 되겠지만요. 그렇게 주식을 접한 지한 10년이 되어가니 희망은 잠시 죽음 같은 어둠으로 금세들이 닥칩니다. 2007년은 열심히 뭔가를 매매했습니다. 시중공업이라고 필꽂혀서 미친 듯이 매매했습니다. 결과는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마탱이 가기 시작합니다. 2007년 좋은 시절을 그냥 놓칩니다. 요새로 치면 엄청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2008년 2월경 운명에 인터플렉스를 매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터플렉스를 매입하기 시작한 이유는 5천원을 기준점으로 5천에서 4 7 0 0원 사이에서 아주 무겁게 세력들이 관리하는 중입니다. 필이와서 5회사 영풍 코리애서키트 인터플렉스와의 관계와 영업망 재무제표 등 아주 꼼꼼히 조사 후 전재산 몰빵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나라오 발사하는 게 우째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이고. 인터플렉스 매도한 돈과 미수로 곱하기 3만큼 누리호 발사하는 날에 세트랙 한양비츠로 세종목을 매수합니다. 이때까지 주식자산이 대략 1억원 곱하기 3이니 총 3억원을 매수하였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틀만에 27% 손실업. 아이고 손실이 지난 여담이지만 와이프활에서 5일동안 아가 눈돌아가 말만 붙이면 살인사건 날까봐. 말도 못 붙이고 쥐 죽은 듯 숨소리도 못 냈다네요. 그뒤 인터플렉스는 4,800원짜리가 얼마 안 지나 75,000원 돌파하더군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살떨리고 분노 게이지 급상승됩니다.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그때 충격으로 주식매매는 접고 주식공부만 계속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꼭지가 돕니다. 그때 그렇게 욕심만 안 부렸으면 부자들 안 부러울 텐데 생각할수록 많이 아쉽습니다. 2011년 9월 고향 남해에서 추석 지나고 출근한 날에 와이프가 심각한 얼굴로 면담 좀 하자네요. 왜 하고 물으니 아들도 퍼가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인데 이리 살아가 언제 부자가 되겠소 어짜 잡고방문하니 앞에처럼 열0배 넘어가는 종목 없는교 있다. 그라모 그걸로 재산을 늘려봅시다 하네요 이때 내가 와이프한테 내세운 조건이 일단 집을 팔고 귀금속다 팔고 모든 대출 다 받아서 몰빵하자고 그 와중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결과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일단 카드 3개로 카드론 3천만원을 땡깁니다 와이프는 쌈지돈으로 10배짜리를 매수합니다 10배짜리로 2011년 9월에 선택한 종목은 이건 산업과 셀 바이오텍. 이 종목들을 10배짜리로 선택한 이유는, 이거는 그때 당시 시총 400억 전후로 터너라운드에 성공하였고, 대주주 박영주 회장님과 이세희신 승준 사장님 두분 모두 쿨가이 cool 장부상 부채는 만아보이나 자산 재평가시 인천에서 알아주는 땅부자회사. 그 당시 PBR 0.53 정도 수치보다는 솔로몬,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칠레법인 자산가치 등등. 아무리 계산해도, 10배 이상 저평가로 판단되었습니다. 허접한 탄소 테마에 인천 아시안 게임 솔로몬 벌목같이 이건에너지 상장가치 등등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충분히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셀바이오텍도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프로바이오로 한국 암웨이와 중국 시장 진출로 상위 암웨이 직원들이 매집 중이어서 아주 괜찮은 셀바이오텍에 암웨이 영업망과 시장성을 생각시 충분히 10대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셀바이오텍도 바이오세타 중 재무건전성은 괜찮았습니다. 주위에 암웨이 직원들의 이야기와 미래비전 조합시 대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4-5천원 에서 사이 터어라운드된 종목이 부담없어서 좋아합니다. 쩐이 많으면 셀바와 이건을 동시에 살텐데 하나를 선택해야 먹어도 크게 먹는다는 생각으로 결국 이건희로 선택하였습니다. 2015년도 셀바이오텍은 67,000원 전후 이건희는 26,000원 전후 결국 중박이 나의 밥그릇이었네요. 대박과 중박인간의 머리로 미래를 예측은 가능하나 결과는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